맛집 찾아 떠난 여행 제주 2탄 안녕하세요 지난 제주 맛집 편에 이어 오늘 꿀팁은 JFWF 선정 엄선된 제주 카페들만 직접 가서 먹어보고 소개해드리는 제주 디저트 먹방 브이로그니 믿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먹방 제주도 여행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실내와 챙겨와야 할것 같은 이색 카페 요 제주의 한 국민학교를 개조했다고 해요 엄청 잘 돼있어요 옛날스러운 메뉴도 많고 전 특히 이 분식이 좋았어요 완전 추억이에요 추억의 그거 저는 떡볶이, 빙수, 제주 돌머핀을 주문했어요 너무 맛있다 1인이거든요? 물이 엄청 커요 두 번째 카페는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목욕탕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효리대 민박할 때 이효리가 아이유를 데리고 갔던 카페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힙한 분위기였고 한쪽 방만 이렇게 진짜 목욕탕 같았어요 치즈케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엄청 꾸덕꾸덕해요. 빨대도 플라스틱을 안 쓰고, 유리빨대입니다. 세 번째 카페는 감귤 체험하러 왔는데, 10월 중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원래는 귤 따는 건가 보다. 그래도 내부가 너무 예뻤고, 야외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디저트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업로드 하고 싶은 분들 일로 오세요. 음, 아 맞다. 귀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전시품 강렬. 이번엔 폐리조트를 개조해 만든 카페입니다 내부는 역대급 경치였어요 야외 테이블도 있고 이곳의 빵은 모두 고유의 발효중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웃음> 여긴 그리고 새별오름도 가깝거든요 여기 카페 갔다가 새별오름 가면 딱일 것 같아요 이번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차집 소개해드릴게요. 내부 정말 예쁘죠? 저희는 육도차, 티 젤라또, 단호박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미장센. 먹기 좋은 곳이 이번엔 제주시에서 가장 핫한 밥 분위기가 무지입해서 다음엔 친구들 데리고 오려고요. 뭐가 좋을까? 예쁘게 나와 그래서 술을 좀 드시면 사실은 다 드신 구가럼는걸좀 추천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웃음> 오히려 정글 같은 좋대 느낌이. <웃음> 제주도의 식재료와 식문화를 느낀 칵테일과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시그니처 칵테일만 주문해봤고 모두 제주의 식재료를 칵테일에 담았다 일곱 번째 카페는 용두 해안 도로를 바라보며 건강한 빵을 맛볼 수 있는 제주 공항 근처 빵집이에요. 여기 식빵이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노 버터, 노 우유, 노 계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빵을 만드는 도심 빵집이에요. 아 이런 것도 내가 주시는 거? 빵과 밀짚모자, 그리고 해안도로만 있으면 인생사진 1만장입니다 근데 더워서 바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손으로 뜯어 먹어야돼요 먼저 대파치즈 식빵 진짜 비주얼 대박이죠? 식빵에서 대박. <목소리도> 피자맛이 나요 맛있다 매콤하고 이건 쑥인절미 다쿠아즈에요 그리고 이건 궁둥이 음 지난번 해비치 호텔 맛집 두곳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중간엔 베이커리 카페 마고도 다녀왔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빵이 시간별로 계속 채워지더라고요 내부엔 앉는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로비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케이크고 네, 예쁘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해비치 호텔은 뭐 해수욕장도 있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밥만 먹으러 오는 것도 디저트도 너무 예쁜데. 음! 엄청 진해.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먹었던 칠게이크 중에 제일 푸덕푸덕한 바닐라 에플레어인데. 음! 음! 맛있어 여긴 브런치 먹으러 진짜 무조건 가셨으면 좋겠어요 풀 창과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정말 예뻤던 카페예요 브런치로 치즈 야키 카레와 히비스커스 에이드 바게트와 마늘밥은 서비스로 나와요 어머니가 먹었던 카레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크렌치 프렌치 토스트 이거 진짜 꼭꼭 드세요 최애입니다 열 번째 카페 애완 빵공장에 도착했어요 지금 태풍을 구고왔준다 귀여운 비주얼의 부스와 여긴 최고의 셰프들이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바루종 등 엄선된 재료들만을 사용해서 매일 아침 빵을 구워낸다고 해요 내부는 정말 넓었는데 2층은 더 넓더라고요 비주얼 진짜 다 너무 예쁘죠? 이건 먹기 힘들었지만 짱 맛있었어요 음 안에 찹쌀 같은 게 들어있는 거요 그게 맛있지? 상큼해 블루리본 서베이와 각종 상으로 가득한 이 카페는 카피 카페 쪽으로 전문적인 카페인 것 같아요 내부는 유럽 분위기가 훨씬 낫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유빙수 주문했는데 눈꽃 얼음이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예쁘게 만드셨네요. 오, 잘 따죠? 네. 음, 잘하죠? 맛집편 문동의 셰프의 녹차고울에서 차로 2분 거리 내부는 편안한 분위기에 베이킹 클래스도 하는 카페더라고요 특히 도넛과 빙수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놀람> 테이크아웃으로 모셔갔습니다 마지막 카페 빵순이라면 공항 가기 전 제주 3대빵집 보엠에서 천연발효종빵 꼭 데려가야 합니다 그과정 e I a g 맞아요. 그 agree. I agree. I a g 이 e e I agree. I a g r e 1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 g r 주 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 요 안녕